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이번 영상은 베트남 저가투어의 실태 세 번째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주시고 고정 댓글로 가이드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렸는데 많은 가이드분들께서 메일과 댓글로 의견을 내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가이드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이니 소비자 입장인 분들이시라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투어의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해 주셔서 지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1편과 2편의 내용은 저가 투어의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부작용이 있으니 소비자분들께서는 참고 후그 부분을 감안하여 저가 패키지를 이용하거나 혹은 마음 편하게 자유여행을 이용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한국 여행사에서 가이드 분들께 행하는 갑질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영업하여 정직한 가이드로 정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가이드분들 입장에서도 저가투어 패키지 손님보다 노옵션, 노쇼핑 손님들을 가이드해 주면서 일당을 받는 게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가투어를 오지 말라는 댓글이 많았었죠. 애초에 여행객들이 저가투어를 오지 않는다면 가이드들이 바가지를 씌울 일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저가투어 판매부터 없애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편 영상에서는 가이드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낭과 하노이 지역 가이드 단톡방에서 제 영상을 공유하며 댓글과 신고 작업을 하였다는 제보도 받았고요. 그런데 저의 이런 영상이 전 국민에게 퍼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소비자분들은 저가 투어를 이용하지 않고 노옵션이나 자유여행으로 많이 오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이드 분들도 쇼핑센터에서 사라고 무리하게 권하지 않아도 되니 미래가치로 보았을 때 저의 영상이 전 국민에게 퍼지는 게더 좋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 클릭 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트위터 등에 많은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이 베트남 현지의 여행사를 차리고 한국 여행사와 계약하지 않은 상태로 여행객을 모으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국 내에 사무실도 없고 해외 법인으로 되어 있는 여행사를 통해 갔다가 불상사가 생기면 컴플레인을 할 곳이 없으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성수기 시즌 때 비행기표를 국내 큰 여행사에서 미리 싹쓸이를 해가서 단체손님을 유치하기에는 자금력에서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가이드들의 말만 믿고 관광특산품을 사며 가이드분들께 소득을 가져다 줄까요? 저와 같이 부조리를 공론화시키는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그런 행위와 특산품 원가에 대해 공론화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시대가 가이드의 말보다 인터넷의 정보를 더 신뢰하는 시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최근 무료 여행 가이드 어플이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플을 이용하여 여행을 다니고 있죠.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농업과 수공업에서 공업으로 사람들의 직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지 않고 수공업에만 몰두하며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해봤자 문명을 거스를 수도 없을 뿐더러 소비자들의 선택은 가격이 저렴하고 질 좋은 것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막을 방도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 택시기사들이 우버와 카풀 서비스를 반대한다고 시위를 해도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그 부분을 막기는 했지만 몇년후 자동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상용화되어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나왔을 때를 상상해보시죠. 그때는 택시기사들이 시위를 해봤자 소비자들은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부 가이드 분들은 한국 여행사의 갑질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받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합리아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그 직업이 앞으로 몇 년을 더갈수 있을 것 같나요? 저보다 가이드 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패키지 투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특산품을 사는 소비자분들도 줄어드는 데다가 단체 투어 손님들 중에 한두 명은 베트남의 현지 지인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특산품 가격과 저렴하게 파는 곳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으로 저가 패키지를 이용하여 저렴하게 항공권 발권이라는 식으로 일단 현지 도착 후 가이드에게 개별로 다니겠다고 말하고 단체에서 이탈하여 혼자서 놀며 호텔과 항공만 이용하고 출국날 다시 합류하여 다니게 된 사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손님에게는 위약금을 물 수도 없는 것이 공정위에서는 2014년 약정된 여행지 일정을 강제로 참가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이죠. 여행사 자체적으로 계약서상 일정 미 참가시 페널티 요금이라고 명시를 하였다 해도 소비자가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법적 고발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저가 투어 상품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계속될수록 공정위에서는 여행사에게 쇼핑이나 옵션 투어 강요를 못하게 법안을 내놓을 것이고 그렇게 될수록 가이드업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현지 가이드 분들은 어찌 먹고 사냐고 물어보실 텐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행사 와 랜드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여행 상품 등록 후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상품 판매라는 것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될수록 개개인의 마진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가장 많은 마진을 차지하는 가인 국내 여행사와 그 다음 의린 랜드사를 제외하고 가이드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방법이죠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이용하여 누구나 가입 가후 관광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의 경우 패키지 관광 상품과는 다르게 몇박 며칠 일정을 다 짜서 올리는 것이 아닌 호텔, 관광, 식사 등다 따로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들은 그것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구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바가지를 씌울 수 있지 않냐 만원짜리 입장료를 15,000원에 올리면 여행객들이 어찌 알겠냐라고 하시는데 같은 상품, 다른 가격이면 당연히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 상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플의 경우 기존 저가 패키지처럼 쇼핑투어라는 제목으로 쇼핑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쇼핑투어라는 제목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그 상품이 판매로 이어지느냐는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때문에 기존 투어 상품에 있는 여행이 아닌 본인만이 아는 여행코스를 등록하고 처음에는 홍보한다는 생각으로 저가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뒤 높은 별점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소비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포탈 사이트에서 My Real Trip을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잘 다룰 줄도 모르고 복잡한 것 같은데다가 저런 어플의 경우 투어 쇼핑처럼 큰마진을 보기 어렵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하시는 가이드업을 하셔도 말리지 않습니다. 가배면포를 당하면서 막상 소비자에게 욕은 스스로가 다 먹는다 할지라도 본인은 그것이 천직이고 국내 여행사가 알아서 보내주는 손님들만 케어하는 게 편하다 하시면 그 선택은 본인의 자율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이드를 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이죠. 본인은 정말 양심적으로 여행이 좋아서 여행객들의 등대 역할을 하는 가이드라 할지라도 일반화의 오류로 소수의 비양심 가이드로 인해 욕먹는 것이 싫으시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사채업자의 경우 대출자가 꼭 돈이 필요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스스로 생각해봤자 대중들의 시선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듯이 일반화의 오류로 피해를 보기 싫으신 분들께서는 다른 직업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치인의 경우에도 국민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정치인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같이 욕을 먹는 것이 같은 경우라는 겁니다. 정장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편법으로 피해서 상품을 팔고 근로기준법을 피해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스펙 없이 가이드를 마구잡이로 채용하여 총대를 매게 하는 여행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갑질이 싫다면 그 회사와 계약을 안 하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시대는 점점 변화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똑똑해지는 상황입니다. 여행 상품의 실태가 아니더라도 군대, 교육, 기업, 정부의 부조리가 계속해서 공론화가 되고 원가가 공개되며 소비자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부정한다고 흐르는 강물을 역류시킬 수 없듯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이드에게 총대를 매개하여 요금 가이드가 다 먹는 을사조약 구조가 억울하다면그 구조를 벗어나 소비자분들께 만족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또 찾아오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변화를 시도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이상 써니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